재개발 지역에 타인과 공동 투자로 2분의 1 지분씩 집을 샀습니다. 사업식 인가 후에요. 그런데 그렇게 2분의 1 절반을 매수한 경우에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5항이 적용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대체주택을 사도 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절반사도 그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서울에 2017년 11월에 어, 사업 시행인가가 난 재개발 지역에 친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2분의 1씩 공동 소유로 이제 집을 하나를 샀어요. 사업 시행인가된 어떤 그런 주택을. 근데 이제 2020년 요게 A라고 할게요. A. 2020년 5월 경기도 시흥 소재 B 주택을 하나를 샀고 거주까지 했네요. B를. 어, 그리고 21년 이제 A가 관리 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관처. 관처 나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 이사를 이제 B 주택으로 했겠죠. 어, 그리고 나서, 어, 여기 비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전 세대원이 전입해서 거주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2022년 올해 비주택을 양도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우리가 짚어봐야 될게 뭐냐 하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집을 통째로를산게 아니고 그리고 부부나,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산게 아니고 남과 함께 반쪽을 산 거예요. 반은 나랑 전혀 상관없고, 반만 샀는데, 반만 산 재개발 요 구역이, 어,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하고 이렇게 할 때, 그요 B 집은, 어떻게 해요? 이 집은 언제 사야 됩니까? 요 A의 관리 처분인가 후에 대체 주택을 하나 샀어요. 세금 혜택이 있느냐, 이 뜻이겠죠. 어,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어, 내용을 먼저 정리 한번더 하면요. 공동 소유주택의 1분의 1 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P를 취득을 했겠죠. 어, 이랬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5항 비가세해주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 그 요건을 156조의 2.5에서 정한 그 요건을 갖추어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154조의 1 비가세 해주는 그 적용이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결론은 뭘것 같습니까? 어, 여기서 중요한 이제 조문을 하나를 살펴보면, 어,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 양도세 계산할 때겠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0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어, 내가 반씩반씩 타인과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냥 각각 다이 어, 재개발 지역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아까처럼, 어, 1주택 이 있는데, 관리 처분이 나고 이래서, 이제 이사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개발 구역 a 의 사업식 인가 후에, 내가 필요한 대체 주택 B를 사서, 이사했을 경우에, B를 나중에 양도하고, A로 이사를 갈 때, 그, 물론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요건을 갖추면, B를 뒤에 산 집이지만, 비가 세 해주느냐? 이 질문인 거죠. 질문의 요지가. 질문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 한번 볼까요? 답을 뭐라고 해놨는지 어, 공동소유로 사도 각각 집을 산 걸로 본다 했으니 답을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어, 이 질문의 제목은 재개발 대상 주택의 1분의 1 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시소득령 156조의 2, 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는요 재개발 대상 주택의 1분의 1 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법 소정의 요건 그걸 다 갖추고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소정 요건이라 하면 전 세대가 이사가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어, 재개발된 그 물건이 사업식 인가 후에 사야 되고 이런 요건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완공된 후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입주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요건을 다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갖추었을 때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있는 것이라고 답을 해놨네요. 여기 답. 5항을 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요지는 그렇습니다. 귀 서면지리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1세대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소득령 156조의 2. 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왜그렇했을까요 154조의 2. 아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준다고 라 되어 있군요. 정리가 됐죠. 뭐 알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데 모르면 어 반반 샀는데 그러면 A도 대체 주택을 될 집을 하나를 살수 있고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는 그 B 소유자도 대체 주택을 하나 살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동 소유로 가진 사람은 각각 각각 대체 주택 한 채씩의 혜택이 있으니 그 소유자 수만큼 대체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누릴 수가 있겠네요. 결론으로는 법대로 따지면. 그죠? 그 각자 각자의 집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요게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 지리에 지리회신 칸에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어, 요 조문이 어, 올해 4월 15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동투자신분들도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짚어놓으면 또 도움될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토요일날은요. 대연 3구역에 9 9비타입 매물이 굉장히 건매로 하나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거래가 완료돼서 유튜브에 올렸던 걸 다 다시 그냥 비공개로 다 돌렸거든요 이렇게 올달 지금부터 아마 내일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하는 걸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라 하면 1년 동안은 또 괜찮은 건매들이 이렇게 하나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늘 귀를 조금 열고 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야지만이 그 기회가 와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금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그런 걸좀 염두에 늘 들고 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거 나오면 또안 놓쳐야 되겠죠. 이왕 살라고 도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으면 소롱부동산 블로그나 또 유튜브나 단톡방도 있습니다. 요 유튜브 밑에 보면 제목이랑 설명칸에 글자가 적혀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밑에 유튜브, 블로그, 뭐 단톡방 주소들이 다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 적혀있거든요. 그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늘 보시면 메모를 잡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이렇게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또 좋은데 뭐 같이 정보를 나누고 싶은 분한테 링크로 또퍼 날라 주시고 그런 분들이 초롱 소장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그런 힘을 내서 더 좋은 정보로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